OSEN 이소담 기자 사이가 정규 8집 수록곡 러브핏 태양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기석 공개했다. 오늘 오전 싸이의 공식 SNS를 통해 게재된 러브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속 정명한 신스 사운드와 싸이표 공간감 넘치는 보컬이 멋지게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는다. 또 특별 출연한 리퀘스트 댄스 그룹 멤버들은 손키스를 날리는가 하면 부의자 형태로 동선을 맞춰 포즈를 취하는 등 통통피는 매력을 과시했다. 이번 뮤직비디오의 안무는 그동안 빅뱅, 태양, CL, 아이콘 등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,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 온 페리스 고블 이총과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. 러브는 미워하고 시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자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냈으며, 싸이와 빅뱅 태양의 시너지가 극대화된 곡이다. 발매 후두 달이 넘은 시점에서 러브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게 된 이유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. YG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, 그동안 싸이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, 긍정적인 에너지와 노래로 보답하고자 뮤직비디오를 준비했다며 훈훈한 비하인드를 공개했다. 싸이는 지난 5월 컴백과 함께 국내 음원 사이트 실시간 일간 주간 차트소 정상을 차지했다. 또 해외에서는 빌보드 트위터 트렌딩 140차트 1위 일본 아이튠즈 팝차트에서 1위까지 거머쥐며 글로벌 영향력까지 입증했다. 사진 YG 제공